Thank mm -hmm. you.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아 너무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보셨다시피 저의 서울 집이 이제 신혼집이 될 집이죠. 어, 보셨다시피 아주 많이 이제 정리가 되고 많이 갖춰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. 한번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네. 오늘 열심히 좀 집안일 하느라고 오전부터 지금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의 이제 본가가 이사를 하고 나서 저의 개인 짐을 차에 실어서 다 가져와 가지고 지금 다 정리를 했거든요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옷방에 이제 제 옷들도 다 정리하고 제거 카메라랑 이런거 장비도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고 이제 저는 다시 차를 타고 본가로 안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영상 찍은 거고 아 여러분 제가 이제 보금자리에 이제 새롭게 정착도 하고 또 바쁜 일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영상 활동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인사드리고요 아...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. <웃음> 여러분 안녕 <웃음> 아 편하다 이거 너무 편해요 진짜